할로짱얼즈 사야, 이기현상음 음... 조금 뭐랄까 그룹활동을 하다가 소로활동 하니까 조금 뭔가 공허하고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 혼자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팝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엠마리님과 한번 노래를 불러 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엠마리님의 곡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한국에서 공연하는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서 되게 소통하는 모습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네 그때 이후로 되게 많이 찾아보고 되게 관심이 가는 가수분이셔서 네. 콜라보 해보고 싶습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스트로베리 앤 시가렛이라는 노래를 커버했었는데 아 이제는 좀 색다른 걸 도전해보자 그래서 기타를 들었어요 사실 제가 기타를 거의 처음 쳐보는 거기도 하고 이 연주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또 편곡하고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아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는 요즘에는 RB 스타일 해보고 싶습니다. 저만의 리얼리티, 음, 집에서 뭘 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치킨. 집에서 쉬기 연 집에서 쉬기. 밥밥 밥.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맛있어, 고양이. 강아지 물색, 밝은색. 어두운 머리색 이유는? 어두운 머리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통화, 문자 문자 포기, 영화 보기 영화 보기 초청에서는? 음... 조작된 도시 차가운 음료,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시리얼 먼저, 음료 먼저 시리얼 먼저 단 음식, 짜고 매운 음식 짜고 매운 음식 추천해 준다 음... 닭발 팝 발라드 팝 추천곡 음... 리쪼 님의 주스 <목소리> Don't forget to catch up my newest updates at Korean Updates. Terima kasih.